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체르니0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4분의 4 박자 16마디의 시장조 모데라토 빠르기의 곡인데요. 3번 곡은 오른손 선율이 8분음 표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손가락을 많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 그리고 여기 나오는 화음들은 1도 화음 혹은 5도 화음 정도가 되겠어요. 이 곡을 먼저 왼손과 오른손을 교대하는 것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못할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오른손을 왼손을 치고 왼손을 오른손을 치고 이것도 어려운데 보통 이제 멜로디를 좀더 강하게 쳐줘야 되는 것은 항상 오른손이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왼손이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음, 혹시 두뇌 회전이 빠르신 분들은 이게 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서 연주하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은근히 도움이 될거예요 먼저 장조로 12개의 장조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C장조에서 부터 반음씩 내려가는 것로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양손 바꿔서 친게 C장조니까 반음 내려가서 B장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B장조의 조성은 샵이 다섯 개죠 네, 언제나 그랬듯이 도도리표는 생략을 하고요. 반음 더 내려가면 B플랫 장조입니다. 조표는 플랫이 두 개죠. 네, 반음 더 내려가면 A장 조 조표는 샵이 3개입니다. 한음 더 내려가면 A 플랫장 조 조표는 플랫이 4개입니다. 보통의 경우 알베르티 베이스는 이렇게 도, 솔, 미, 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미, 솔, 파, 솔, 미, 솔, 파, 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립니다 주의하시고요 반음 더 내려가면 쥐장 쪽조표는 샵이 하나입니다 쉽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아 반음 더 내려가면 G 플랫 장조 조표는 플랫 여섯 개입니다. 반음 더 내려가면 F장조 조표는 플래시 하나입니다 반음 더 내려가면 2장쪽 좌표는 샵이 4개입니다. 한음더 내려가면, 이 플랫장조, 조표는 플랫이 3개입니다. 반음도 내려가면 D장조 조표는 샵이 2개입니다. 반음 더 내려가면 D, 플랫 창조 조표는 플래시 5개입니다. 이렇게 장조 12개를 해봤는데요 치면서 음 제가 딴생각을 계속 하면서 치느라고 좀 틀렸어요 음 변명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단조 되게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도레미파솔까지만 봤을 때는 단조는 라시 도레미 즉 삼음만 반음이 다른 형태이죠 그런데 이제 라가 나오게 되면 단조의 여섯 번째음은 반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요것과 요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라가 제법 나와요 음 그래서 이거는 단조가 매우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단조 부분은 다음 레슨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